약을 좀안 먹어 보려고 안 먹고 치료가 될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술도 좀 끊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 봤죠. 하루에 약을 한약 알맹이를 한 10개 이상을 먹으니까 하여튼 간도 좀 수치가 떨어지고 신장도 좀그 신장 기능도 저하가 되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공복이시죠? 네. 공복에 한번 지금 획득고들어있습니 네. 60일 이제. 정상 아닌가요? 정상입니다. 이걸 제이이 이제 한 1년간 계속 먹었거든요, 당화수로. 네. 우리가 식사하면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활성산소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아. 그 활성산소를 이 물이 들어가서 다 일반 산소로 결합을 하거나 수소로 빠지게 만들어서 염증 제거를 하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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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계속 당하수로만 이렇게 먹고 약은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저 이렇게 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6년 전에는 혈당이 어. 어떻게 됐습니까? 어, 그 기본적으로 100, 이제 공복에는 160, 식사가 나면은 200에서 220 이런 정도였죠. 또 당하 혈색수도 어, 거의 7이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 뭐, 6.12, 6 6점. 그래서 거의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가끔 병원에 한, 그두 달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정기적인 그 진료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정상으로 나옵니다. 네. 네. 야, 이게 진짜 피자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웃음> 방금 피자 두 조각하고, 두 조각하고, 콜라, 콜라 세잔 3컵을 세 네. 드셨습니다. 네. 자, 지금 91이었는데, 네. 과연 어, 19, 30분 후에 네.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네. 209가 나왔어요. 209. 야, 그럼 91에서 거진 110이 올라... 110 정도가 올라갔는데, 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당뇨 환자 한우들한테는 이게 가려 먹어야 되는, 이게, 이게 먹고 싶은 걸못 먹으니 얼마나 이게 애타겠습니까 이게. 아니, 본인도 지금 놀라신 표정인데. 이거 처음 해봤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당하서 빨리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죠. 늦었어. <웃음> 늦어서 빨리 드셔야 되는데, 우리 얘기하느냐고 지금. 당하서만 먹으면 이게 네네. 정상이 됩니다. 자, 209에서 당화수를 드시고 수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해요, 지금. 당화수를 드시고 지금 이제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149, 무려 70의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거.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수치를 보고 했을 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걸 드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1년이 좀 넘었네요.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요. 완전히 이제 지금 이 물만 먹어도 약은 전혀 안 먹고. 약을 안 드신 지얼 됐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만 12, 3개월 됐죠. 이제 식사 후에 이걸 하루에 뭐한두병 내지는 세병 이렇게 이제 먹고 술도 먹고 정상적으로 해도 이 물만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먹으면 혈당은 정상으로 나와요 물을 마셔서 지금 그이 당뇨를 어떻게 보면 탈출하셨는데 네.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워낙 궁금해서 요거를 이제 개발하신 우리 네. 박사님이신데 사정이 있어 갖고 지금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웃음> 사정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과연 이 당화수라는 건 어떤 물이고 어떤 원리기에 이 당뇨 탈출이 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당뇨의 가장 핵심은 혈관에 있는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 대사성 질환을 정확히 세 가지로 나눌수 있어요 하나는 혈관에 발생하는 염증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고요 또하나 혈관에 발생한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슐린을 운송하고 정확히 세포한테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세 가지 성분 중에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여기는 음이온 성분이 많이 있어요 아 활성산소를 제거할 음유연. 수 있는 음이온 음유연. 우리가 식사하면 항상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아. 그 활성산소를 이 물이 들어가서 다 일반 산소로 결합을 하거나 수소로 빠지게 만들어서 염증 제거를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사이토카닌이라서 염증이잖아요. 사이토카닌? 네. 얘네를 없애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이 하는 폴리페놀. 폴리페놀. 황산화물질이죠. 아, 황산화물질. 네, 그래서 얘는 이 당화수에는 브로콜리 새싹이만 존재하는 알파리포산이나 아니면 셀러노판이나처럼 황산화물질이 이 안에 아주 풍부한 거예요. 도라지를 한약에서는 질경이라 고그러죠 네. 이것만 보면 폐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질경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환기 같은 거는 혈액순환을 미활하게 해주잖아요. 네. 똑같이 사이토카인 없앨 수 있는 게 음식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는 여기 지금 그 브로콜리 새싹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원료가. 네. 이 브로콜리 새싹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일단은 그 식물에 존재하는 황산화물질이, 근데 폴리페놀 가장 많은 게 새싹이에요. 다른 새싹보다 브로콜리는 순수한 유황화합물이 존재 하거든요. 아 유황화합물. 네, 유황화합물은 유일하게 브로콜리 세상에만 존재하고요. 네. 이 유황화합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슐린 문자에 인슐린을 만들 때 SS고리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게 유황이 없으면 절대로 인슐린 유산 물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바나듐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네. 단어가 있어요. 바나듐. 바다둠이 뭡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아. 왜냐면, 우리가, 우리 취장에서 인슐린, 인슬림, 인슐린 만들어나면. 취장. 장 최장. 에서 이렇게 만들어나면, 이게 우리 세포에 전달해줘야 을 되거든요. 네. 그걸 누가 갖고 왔냐면, 일순위 먹는 포도당,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 위에서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되면, 얘를 각 세포에 전달해줘야, 우리가 에너지 대사할 수, 수 있는데, 전달 매체를 갖고 있는 게 인슐린. 아. 네. 인슐린 만들 때 쓰는 게, 바나늄이거든요. 바나듐. 네. 두 번째는 얘가 세포에 갖다 놓고 정확히 우리 택배 배달하면 108호에도 갖다줘야 되고 705호에도 갖다주잖아요. 그때 갖다주는 게 하는 애가 크롬 c r 이은 크롬이 필요한 거죠. 크롬. 예. 그다음에 얘가 전달했어. 근데 집이 작으면 몸통이 못 들어오는 집 조그만 집이 면안들어가잖아요 문을 넓혀주는 혈관을 넓혀주는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쵸? 그 다음에 인슐린 만드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들어가서 당뇨의 효과가 극대화 시킨 겁니다. 아... 네. 쉽게 얘기하면 건강기능식품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원래는 건강기능성식품로 으 선표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식약청의법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가가 그렇게 되니까 원가가 물병 값만 1,250원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물병 값만 1,250원 나니까 원료값을 계산하면 이거는 어느 누가 사먹을 수가 없는 너무 비싼 제품이 돼서 아... 할수 없이 혼합음료로 신청했고 그렇게 해서 팔고 있는 거죠. 이 혼합음료면은 이거 혹시 이거 뭐 저기 그래도 식약청에는 허가가 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나오죠. 대한민국 아... 법이 얼마나 깐깐한 법인데요. 네, 그렇죠. 예, 네, 아주 깐깐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건요. 공복에 되실수록 좋기도 하고요. 왜냐면 공복이 들으면 우리 몸 세포에 빨리빨리 전달해서 세포 재생하는 데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식후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물을 30분부터 이제 한 병을 드시면 뭐 식후혈당이 잡히니까 그것도 바람직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이 신장이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녁 때 드시고 좀 주무시면, 얘가 pH가 7.4에 약 알카리로 맞춰 있어서, 쉬, 잠자는 동안 신장을 이렇게 좀 매끄럽게 만들어준 기능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저녁 때 드시면 아침 공부 혈당에 도움이 되고요. 음. 이랬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당화수 한 박스고요. 이 박스 안에 이게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 들어가 있는 게 쿠팡에 들어가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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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